아, 왔어 왔다 왔어.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는. 오늘은 당근 인물 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물 카빙이라는 게 예, 얼굴 이야기하는 거죠. 예. 네,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. 대체적으로. 그냥 상상의 인물들을 가빙을한 것이니까 쭉 보시면서 감상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죠. Yeah, 이렇게 것까지 저희 당근 인물 카빙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보시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